어제부터는 일본 큐슈 지역에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100mm 호우를 훨씬 뛰어넘는 역대급 게릴라 호우로 일본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장마전선이 시작하여 폭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관동지역과 후시마현 쿠리온마스시에는 토네이도와 우박까지 쏟아졌으며 차량이 토노이도에 날아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에 더욱 불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도 강한 태풍이 찾아올 것이란 전망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 쪽에 위치한 서태평양 쪽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올해에도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지난해처럼 태풍이 변칙적으로 움직일 거란 전망입니다. 오늘 5월 31일 화요일도 일본에 매우 안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일본 기상청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하여 관동지역에 큰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를 하였습니다. 비는 점심때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동해를 지나는 또 다른 저기압의 영향으로 관동 북부를 중심으로 다시 오후 늦게부터 폭우가 내리겠다는 예보입니다. 일본의 장마전선은 잠시 동안 남쪽에 정체에 있을 전망이고 장마전선은 6월 2일 목요일부터 큐슈 지역에 도착하여 비를 뿌리겠습니다. 그후 6월 3일 금요일이 되면 다시 장마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주말부터 다음주 초까지 정체에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